자, 아이구야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조금 흥분되는 소식을 제가 우리 길드 단톡방에서 보고 말았는데, 그래서 요, 게시, 요 게시글, 요게시요 하나의 게시글, 지금 어, 저를 카메라 앞에 앉게 만들었습니다. 아, 일단 지금 뭐, 어, 요 상자 번호 아시죠? 어, 앞으로 나올 상자들 비밀번호입니다. 해가지고, 어, 지금 우리 이벤트 상자 비밀번호를 이게 뭐 누가 언팩 깨타들, 언팩 해가지고 뭐 이게 벌써. 원래 막 힘들게 찾아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찾아졌나봐. 어. 넷마로 우는 소리 들린다. 어. 힘들게 기획한 이벤트일 텐데 벌써 비밀번호 다 나왔거든요? 비밀번호인데, 근데 비밀번호에 떡밥 같은 게 느껴지는 거지. 어. 자. 피아, 어, 피에트, 피아트 룩스. 어? 빛이 있으라. 어, 피아트룩스 이렇게 읽어야 되나? 뭐, 어떤, 어떤 원어인 것 같은데, 저쪽에, 어? 그, 그, 빛이 있으라, 라는 뜻이고, 어? 어, 페카툼 어? 죄, 로얄 블러드, 왕의 혈통. 이런 어떤 것들이 지막 보이는 거지. 그래서, 야, 잠깐만. 이, 이, 비, 이 비밀번호들이 주로 의미가 있잖아요. 주로 보면, 그지 어? 잠깐만. 아, 나 이제 눈치 못 채고 있었다. 11월 24일? 날짜까지 자, 날짜가 지금 이틀 뒤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틀 뒤면 업데이트 할때 됐지? 야 이거 우리 지금 3.5주년 어? 3.5주년 전야제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3.5주년이라는 건데 이때 큰거 온다 이거 야 이거 큰거자형흥부 자, 가라앉히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왜냐면 이랬다가 큰거안 오면 내가 또욕쳐먹으니까 야, 근데 왠지 좀큰거올것 같지 않냐? 3.5주년이고, 연말이고, 지금 이런 막 떡밥들이 지금 보인단 말이야. 빛이 있으라. 죄 왕의 혈통 해가지고. 그래서 이분 생각입니다. 이분, 이분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이게 피셜은 아니에요. 음, 제 생각에는 성전 에스카가 3.5주년 패스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자, 이게, 아, 어, 그 재미로 만들었어요. 여러분. 재미로만. 재미로만. 약간, 어제 뭐 여기서 댓글에서, 댓글 얘기가 재밌더라고. 봐봐. 빛이 있으라. 태양. 그지? 약간 빛이 있어, 태양. 죄. 죄는 이제 7대제 거고. 일곱 개의 대제 멤버다, 이 말이야. 죄. 그 다음에 왕의 혈통에스카노르잖아 이,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더원형 처맞고 있는 것 때문에 빡치가지고 그걸 뭐, 뭐 컨텐츠 승화는 하고 있지만 기분 은 좋지는 않거든요. 요거, 느낌 좀 있지 않는가? 응? 봐봐, 뭐, 이렇게 해가지고, 뭐, 글로벌 전선 하자. 빛이 있으라? 아, 가톨릭 교리의 1866번째 조항의 7죄종, 음, 뭐, 왕족, 뭐,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, 하여튼, 에스카노르의 가능성이 있다. 이말 아니야, 지금. 근데 이분 말도 일리가 있어. 빛이 있으라는 엘리, 비델리. 근데, 비델리가, 우리 게임에서 속성이 빛으로 나, 아냐, 아냐, 아니 아냐. 빛 느낌 있어, 확실히, 엘리가. 아, 빛. 빛에서 엘리. 죄는 고서. 고서, 고서, 고서. 왕의 혈통은 에스카. 이 색과 관계가 있는 마엘일 수도 있겠다 싶네요. 어, 이것 마엘이 이제 또, 어? 우리 에스카 님한테 능력을 준 사람이거든 사실 여기 뭐, 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자뭐 이거는 또 스포 싫어하시면 뭐 그럴 수니까자그 정도까지 다 봤지 이제 근데 솔직히 지금 우리 게임에서 스토리가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이제는 그래서 아, 어, 마이 엘일 수도 있고 결론 결론 마이 엘일 수도 있고 새로운 에스카노를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 에스카노르가 뭐 옛날 성전 때 에스카노르일 수도 있고, 아니면, 얼티밋, 얼티밋, 음... 모르겠다. 모르겠고, 하여튼, 모르겠고, 큰거 온다. <웃음> 모르겠는데, 뭔가 큰 거가, 오고 있다 결론이고요 여러분들 어, 조만간 생방 한번 싱그 한번 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